김배달이 쪽 이쪽, 이쪽 저랑 같이 다녀 이쪽 이쪽 와봐 이쪽 와봐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위까지 아 야, 야, 걱정하지 마나한 탕이거든 김배달이 지금 뭐야? 응 어. 그러면은 이게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영배사가 동시에 시체가 동시에 3 개가 나타났다 그랬잖아? 그러면 같이 다녔던 사람이 음. 서브킬링 거야 지금 잘 봐봐 히라파님이랑 고구마님 어디갔어? 어? 여기 지금 시체 몇 개야? 여기 시체 몇 위에 개야? 시체, 위에 시체 위에. 몇 없어 없어 시체 아직 안 나왔어? 몇 명이죠, 오늘? 그러면은 잡 어. 달구님 어, 어디서 온 거야? 어. 달구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여, 나, 여기 나 위에 있었어. 나. 이거 달구가 저기 워프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달구다 계속 가자 아오케 달구 위에 왕의 박... 오! 자 지금 돌 어, 굴러가는 거 찐지마요. 보니까 여기 안에 오리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오리 있어 여름이다 여름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신고해야 돼요 달구님이 장이사님 바보 한관 아니야 이거? 말이 안되아어 아, 바보 바보 한관이다 왜냐면은 바보 한관인가요? 어 왜냐면은 우리를 아니, 신발 다 같이 없죠. 있었는데? 잠깐만 근데 왜왜 쌌을까? 왜 그러게 둘이 올라가더니 아 아까 이 계속, 이 계속 이 의심된다 이래서 그런 그리고 어, 여쭤보고 싶은 게 영매사 있지 않았어? 영매사 응. 더블킬 응.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 같이 있어서 난못 봤는데 방금 전에 준거 아니야? 어, 풀떼기도 전에 준 거지 만약에 히라파님을 영매사라고 가정한다 쳐봐 난 한탕이라 그랬잖아. 응. 어. 어. 나보지셋 중에 둘 있는 거 아니야? 둘인가? 그니까 그럼 김대대님하고 이지만도. 이거 이지만도님이다. 이징만두 이지만도요? 음 왜요? 근데 나도 추측하나. 추측하나. 난 여름님 응, 같은데. 같은데. 그럼 나도 여름님 같을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님 뭐야? 그럴래? 이건 이런. 원래 흐름은 타고 가야 되는 거랬어. 그래 그러자. 그럼에 그러면은 돌려봐. 많이... 아니 이거 진짜 잘못된 거야. 아니 잠깐만. 나송골매맞았네 아, 오리가 있네 그러면. 오리 둘 아니야, 오리 하나다. 오리 하나야. 그러면 무조건 나온 거 아니야? 이지만도, 이지만도는 무조건? 맞잖아. 도망치라고? 나 한탕인데? 아 미션 하나만 끼고 도망치야겠다 그러면은. 맛있어... 아 그렇네. 아나 이거 누구보다도 맛있어 보이는 사람이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그러면은 오리 아닐까? 이제? 이제 나한테 오는 사람이 오리겠는데? 자 생각해보자. 근데 자. 왜? 히라파님 왜? 지금 몇명 죽었어? 지금 몇명 죽었어? 한 그대로 여덟 명. 지금 우리 네명 남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미션 다큰 거지?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솔직히 반칙이긴 한데 그냥 이대로 세명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우리가 뭉쳐서 여기 구석에 이러고 있으면 이길 거 같은데? 알아서 미션 깨주지 않을까? 그래 그럼 제일 어, 먼저 나와야 된다. 미션 안깨지 살리겠지.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아아 <웃음> 아, 내가 지켜줄게 그 뒤에 숨어있어 내가 지켜줄게 아, 거기 서 있어 아 이거 이지만도 불... 맞아 이지만도 맞는데 안 지켜줄게 뒤에 서 있어 불안켜불안켜 지켜줄게 지켜줄게 뒤에 <웃음> 서 있어 서 있어 그가 지켜준대 불 굳이 끌 필요 없잖아 왜 하면 미션 깨면 되잖아 아니 잠깐만 야야 나이스 찾았다 <웃음> 나이스 찾았다 히라파 너였구나 <웃음> 히라파 왜 썰었어 어 잠깐 뭐야 전문업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기다렸네. 뭐야, 뭐야. 네.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 우리는 이지만두님을 우리라는 가정 하에 셋이 숨어있다 해가지고 종 치는데 밑에서 숨어있었는데 어쩐지 이쿠가 내가 지켜줄게 이러더라아니 아니야 히라파님 잘 생각해봐 잠깐만 이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은 히라파님 의심했거든? 왜냐면 세 명이 붙어있을 때 갑자기 <웃음> 죽은 거잖아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은 전기 사모 사이에 이지만두님이 흩, 흩어가듯이 썰고 갔을 수도 있어 스치듯이 아, 저, 아니 저어디 아, 그럼 몰라요, 몰라요. 아영매사 아닌가? 어디 없는데 3명이 있었다고요? 아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네 상황 자체를 아.. 이쿠 아니야?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이게.. 아니야 내 근데... 이쿠야 날 믿어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이지만도 찍자 이거 전기 사모 켜졌을 때 시청하듯이 찍은 거 같아 아.. 나.. <웃음> 나 앞에 우리 왔다 갔다 하다가 비볐나 보다 그러니까 한탕이랑 옆 사람이 썰린 거야 근데 왜 하면은 더 찍었어요 지금? 이지만두 님 찍은 건데 아잘 했는데 이쿠 님 썰려고 랬는데 김대장님이 거의... 썰려 지켜주긴 뭘 지켜줘, 아, 한탕이잖아. 판이 뭐 <웃음> <웃음> 끝!